네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업 컨설팅 얘기를 있는 그대로 속 시원히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컨설팅 하면 인터넷만 뒤져 봐도 창업 컨설팅을 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창업 컨설팅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많이 오염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물건을 거래하시는 이거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사장님들이고요. 오늘은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이런 창업 컨설팅 시장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 컨설팅이란 과연 무엇인가 창업 컨설팅은 의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창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 그렇지 않은 게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누군가에게 창업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의견대로 진행을 했는데 청사가 안 됩니다. 이를 어찌하오리까. 하소연을라는 창업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는데 성과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하지 않았거나 어, 그 컨설턴트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아,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성적인 아, 판단만 가지고 아마 직접 의사결정을 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성과가 잘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창업 컨설팅 일을 본격적으로 한게 1997년 저희 회사를 만든 설립 연도가 199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IMF 직전이었거든요. 창업시장 인프라가 워낙 영악한 상황이고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속 시원히 누군가는 이렇게 같이 고민해드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 회사를 만들기 전에 제가 늘 했던 게그 당시 오대신도시 땅 파기 시작할 때부터 이 동네 상권 어떻게 바뀔까? 야, 어느 역? 출구는 어디에서 생기고 앞으로 이 상권의 현존 가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이런 일들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 상권에는 구체적인 상권의 부동산 가치도 있지만 그 상권의 상세력을 견인하는 구체적인 업종, 그 다음에 수요층의 볼륨, 그 다음에 유동인구 어떻게 유입되고, 거기에 줄 서는 가게가 팔이 날리는 가게는 어떻게 상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스몰 비즈니스 컨설팅을 누군가는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던 게 벌써 27년 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창업자 입장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맞춤형 컨설팅, 뭐 이런 상담, 코칭, 뭐 이런 일들을 늘 하다 보니까 요즘 시장도 많이 변해서 뭐 유튜브만 켜봐도 수많은 창업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구독자가 많으면 야, 정말 유능한 창업 컨설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창업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창업 컨설팅 관련 학 학과가 생긴 게 거의 한 15년,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한 20년 정도 창업 컨설팅 학과가 그 당시에 5대 국책대학원 하면서 전문가를 육성하자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창업 컨설팅인 어떤 석박사 라이센스가 있다고 상권 현장에 이 수만 가지 변수가 있는 이 컨설팅을 제대로 잘해내는 일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창업 컨설팅이라는 관점에서 좀 본다면 제가 컨설팅 회사를 쭉 저도 한길로 막 27년 해오다 보니까 늘 즐거운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있었던 반면 아 정말 그때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창업 컨설팅이라는 이 부분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창업 컨설팅의 영역, 범위는 다 다를 수 있죠. 부턱되고 창업 컨설팅 받으려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창업 컨설팅은 이런 공산품이 아니죠. 컨설팅을 의뢰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고민의 일단을 먼저 듣고 내가 필요한 부분, 아이템만 잡아드리는 컨설팅 상권 입지 점포만 결정해드리는 컨설팅 전체적인 시장 조사만 해드리는 컨설팅 아니면 뭐 사업 계획만 잡아드리는 컨설팅 컨설팅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에서 아이템 선정 상권입지 점포를 구하고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대로 실행 시설 인테리어 BICI 인력세팅 인허가 거쳐서 오픈하고 오픈한 이후에 3개월 오픈 이후 6개월 1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하는게 이게 저희가 하는 이런 맞춤형 토탈 컨설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컨설팅은 지금도 제가 27년을 했음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의뢰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된다. 컨설턴트의 역량에 맞게 성과를 낼수 있는 컨설팅만 계약해야 된다. 제가 후배 컨설턴트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창업 컨설팅이 물론 뭐 요즘 정부에서도 컨설팅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창업자 대상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창업 컨설팅이 100장, 200장 보고서만. 잘 쓴다고 컨설팅이 잘 되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페이퍼워크 보고서를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수상공인 시장에서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자가 고민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창업자 입장에서 옆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해드리는게 이게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얘기죠. 이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도, 둘도, 셋도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그 결을 정확히 파악해서 창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창업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그수 있다. 창업 컨설턴트. 나는... 창업 컨설팅 이 시장만큼은 뭐 컨설팅을 야 얼마에 받았어 금액도 아주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창업 컨설턴트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은 창업 컨설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학원 과정에서 창업 컨설팅 스킬 이런 창업 컨설팅과 관련된 공식 법칙 매뉴얼을 전문가가 학습하고 하고 공부해서 그 시스템대로 컨설팅을 했더니 성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특히 너무나 변수가 많은 시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능한 컨설턴트와 그렇지 않은 컨설팅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식 법칙 매뉴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될 수 없는 특 특별한 변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창업 컨설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하고도 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창업 컨설팅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프랜차이즈 모델을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 창업 컨설팅은 어느 브랜드가 나을까요?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클리닉 제가 이런 것도 합니다만 야그 브랜드 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이 컨셉이 됐는데 지금은 경쟁 브랜드가 출현하고 경쟁 업체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 상권 내에서 이 해당 매장 이 해당 아이템 브랜드의 성과가 부합 하약, 보압,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오릴까? 뭐 이런 류의 컨설팅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창업자의 행복한 현존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담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알토랑 같은 돈, 늘 절감하면서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 드리는 게 창업 컨설팅이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첫째 창업할까 말까에 대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어떤 입지 상권 입지 점포를 결정하는 이런 컨설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야 여기에 경쟁 구도를 보면서 하나의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잡고 그 사업계획 일단에 따라서 시설 컨셉 집기류, 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하다못해 고객 동성과 이런걸 감안하면서 전체적인 시설 분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 세팅 어떻게 원재료 수급 루트는 어떻게 어떻게 세팅이 됐다면 마지막으로는 역시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유튜브에 어떻게 노출? 야 네이버에 어떻게 노출? 페이북 인스타에 어떻게 노출? 돈 들이는 마케팅은 그 다음에 자발적인 마케팅 수요를 어떻게 링크시킬 것인가 이런 분들까지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사후관리 오픈 후 3개월 오픈 후 6개월 오픈 후 1년 이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게 창업자 중심에 맞추면 컨설팅이 때문에 지금도 컨설팅은 어렵습니다. 저는 컨설팅 이전에 상담부터 제대로 좀 받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야 컨설팅이라는 게좀 폄하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난립하는 것 같아서 창업 컨설팅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 창업 컨설팅과 관련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고요 사실은 창업시장에 너무나 변수가 많다 보니까 나 혼자만의 의견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잘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 업계에 오래 계셨던 선수 창업자 베테랑 창업자들이 이런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다 생각하고 있는 내생각에 일단이 과연 김상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검증받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창업 컨설팅도 그렇고, 창업 상담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창업 시장이 하나도 둘도 셋도 창업자들의 행복가치를 높이는, 어, 이런 방향으로 좀 점차 이렇게 계속 좀개선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창업통TV 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TV는 늘 창업자 편입니다.